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설악산 국립공원 외설악 방향으로 가면은 신흥사가 나오는 길에서 2km 정도 올라가면은 울산바위 앞 바로 헌델바위 맞은편에 있는 계좌암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좌암은 석굴암입니다. 신라 진덕여왕 6년, 그러니까 652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암자이자 사찰입니다. 이암길에서 자장 봉산 공정 이세 분이 수도를 하였었그 이후에 원효대사 그리고 어상조사에까지 주개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개조암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이렇게 대성녀들이 계보를 이었다 해서 개조암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섭심 많은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 바위 중에 가장 둥글고 목탁처럼 생긴 바위를 골라서 그 안에 암자를 만든 것이 오늘의 석구암이자 개조암입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천년고찰 신라의 고성들이 수들를 하고 스스로를 갈구하고 닦은 바로 그 현장 장소입니다 지금 개조암에 도착하여 석굴암의 내부를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바위 아래에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안에 이렇게 암자를 만들어서 수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선임이 수도를 하고 시 계십니다 석굴암의 천정을 보고 계신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인위적으로 조금 가미가 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사실 인간의 손이 좀 닿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웅장하고 거대하고 깨달음을 얻기에 딱 좋은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니다. 그것도 바로 흔들바위 앞쪽 엄청나게 큰 바위 사이에 커다란 동굴 속에 암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설악산 국립공원에 2km 정도 산행을 하다 보면은 나오는 석구람 개조암을 들렸습니다. 신라의 자장율사가 건립한 이 개조암은 뒤로는 울산 바위를 앞으로는 흔들 바위를 자연 경관으로 가진 아주 뛰어난 석구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